자, 지금부터 자바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버그, 오류, 또 예외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방법인 자바의 예외, 영어로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어, 자바원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자바가 어떤 언어인지 모르신다면 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자바의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이 수업에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자바 원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뭐 객체지향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 잘 모르셔도 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지만 눈치껏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어... 제가 비슷한 듯 다른 듯한 단어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하나는 숙명입니다 또 하나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두 개의 단어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자, 숙명이라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운명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해요 그럼 운명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좋게 나를 바꿀 수 있고, 내가 대충 하면 나를 더 나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즉 바뀔 수 있는 숙명이 운명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자바에서 익셉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제랑 좀 관련돼 있어요. 자, 자바에서는 희한하게도 에러라는 것과 익셉션이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자 에러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에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운영체제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 프로그램이 정지된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뭐 전기가 꺼졌다든지 이러한 내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의 문제를 에러라고 합니다. 반대로 익셉션은 여러분이 짠 코드가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그 것을 익셉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파일을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파일이 있을 거라고 간주했는데 파일이 없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값을 입력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바로 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어, 테크닉인 exception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더 다양한 예외적 상황에서 잘 준비된 예, 유비무한의 자세로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